여러분 안녕하세요. 10분상식 세계백과입니다. 미얀마로 알려진 국가의 정식 명칭은 Republic of the Union of Myanmar 미얀마 연방공화국입니다. 동남아시아의 인도 차이나 반도와 인도 대륙 사이에 위치하며 수도는 네피도입니다. 미얀마의 국기는 2010년 10월 국명을 미얀마 연방에서 미얀마 연방공화국으로 바꾸면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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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족은 인도로부터 농업기술과 불교, 힌두교를 전수받아 도시국가를 형성하였는데 9세기 무렵 버마족이 이 지역을 점령하고 미얀마의 첫 번째 왕조인 버간왕조를 세웁니다. 11세기 아노우라타 왕의 집권 시기에 전성기를 맞은 버간왕조는 문족의 거점이었던 남쪽 지역과 샨고원까지 세력을 확장하였으나 1287년 동무군의 침공을 맞아 멸망했고 미얀마는 여러 종족으로 나뉘어져 혼란한 시기를 겪게 됩니다. 16세기에 들어 시따운강중요의 따오무 지역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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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67년에는 아유타야와 청나라를 공격하는 등 전성기를 맞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 인도에 주둔하던 영국군과 충돌이 생기면서 결국 1824년 1차 영국 버마전쟁이 터지게 됩니다. 이후로도 계속해서 버마족과 영국의 충돌은 2차, 3차 전쟁까지 이어졌고 결국 미얀바는 영국령 인도제국의 일부로 병합되어 멸망하고 맙니다. 이후 영국의 식민지배를 받던 버마는 1942년 태평양전쟁 중 잠시 동안 일본의 식민지가 되기도 하였으나 전쟁 말기 영국이 다시 버마를 재탈환했습니다. 1948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버마는 의원내각제 형태의 민주주의를 채택하였으나 중앙정부가 내기의 소수민족들의 자치권을 빼앗았고 정치적 지도자였던 아웅산 장군이 암살되는 사건이 터지면서 심각한 내전에 휩싸이게 됩니다. 1962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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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계 티크 생산량의 3분의 2가량이 미얀마에서 생산됩니다. 석유와 각종 지하자원도 풍부한 편이며, 특히 미얀마의 보석 생산량이 많아 세계에서 유통되고 있는 루비의 90%가 미얀마에서 생산되며, 스피넬, 비치, 사파이어, 에메랄드 등의 생산량도 상당합니다. 미얀마는 북서쪽으로는 방글라데시와 인도, 북동쪽으로는 중국의 티베트 자치구와 원난성, 남동쪽으로는 라오스, 태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인도차이나 반도 서쪽에 위치한 국가입니다. 남북으로 긴마름목골을 이루고 있으며 지형적으로는 북쪽이 높고 남쪽이 낮은 지형으로 국토중앙에 2170km 길의 이라와디강이 관통하고 있습니다. 산족을 비롯한 소수민족이 거주하는 동부 고원지대와 다수종족인 버마족이 주로 거주하는 중부 평야지대 그리고 서북쪽의 산악지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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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교의 영향력이 워낙 크기 때문에 미얀마에서 불교를 존중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미얀마는 대부분의 지역이 여행유의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치안 상황은 예전에 비해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세계에서 몰려든 여행객들은 예수도인 양곤과 볼거리가 많은 만달레이, 고산지대에 자리잡은 인내호수가 유명한 관광명소인데요. 특히 잘 알려진 유명한 관광지로는 양곤의 크고 아름다운 황금탑인 쉐다곤 파고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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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웅산 수지는 1988년 미얀마로 귀국하였고 양곤에서 5 0만 명의 민주화 시위 군중이 모인 가운데 공포로부터의 자유라는 제목의 연설을 통해 민주화 투사로서의 제2의 인생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나 군사 정권의 탄압으로 아웅산 수지 여사는 1989년 처음으로 가택 연금 조치를 당했고 그녀가 이끄는 민주주의 민족 동맹이 총선에서 압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군부의 탄압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1991년 민주화 운동의 공적을 인정받아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결정되었으나, 그녀는 여전히 미얀마 군부독재 세력에 의해 가택연금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2010년 최종 석방에 이르기까지 휴지기를 포함하여 총 15년을 가택연금 상태로 같이 지내는 등 힘든 시간을 보냈으나, 2012년 4월에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되었습니다. 그녀가 이끄는 민족민주동맹은 2015년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었고, 비록 남편과 자녀가 영국국적이라는 이유로 대통령에 오르지는 못했으나, 그녀는 국가자문역겸 외교부 장관으로 임명되어 실권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아웅산 수지 여사는 미얀마의 소수민족 로힝야족 학살을 방관했다는 전세계의 비난을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그동안 수상했던 각종 인권상을 박탈당하기도 했습니다. 전세계를 여행하는 교양지식 채널 10분상식 세계백과였습니다.